여정을 떠난 여정! 오마이갓 에 o 바리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. 이건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고요. 전후 사진부터 보여드리고 영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 그럼 준비하시고 하나 둘 오늘은 피부과를 가기 위해서 피부과를 왔습니다 이 나비존에 특히 모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붉은기랑 흉터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공 복원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있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빨리 타지마 아무것 창피해. 내유튜버 생활 5년 좀 넘었는데 이건 좀 창피하다? 아 빨리 집가, 빨리 집가자. 은 시술을 받고 하루가 지난 후인데 얼굴이 어두에 비해서 붉은기는 사라지고 딱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진 좀 니들감이 좀 있고 뜨거운 열감은 사라졌습니다 음밥 먹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보니까 변태 중입니다 저는 변태 중이에요 오 아우 요즘 제가 새로운 오프닝 인사를 고민하고 있거든요.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. 아이 제가 원래는 안녕하세요 문준중입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방송 TV 프로그램 보면은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 에나누다아뭐 이렇게 하더라고. 반갑습니다. 네 5월 12일 월요일 생생정보통. <웃음> 뭔가 그게 뭔가 간지나 보여서 이제 나도 이제 앞으로 나도 이제 시작할 때.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! 이럴까 생각 중이야 며칠 해보다가 별로면 안 하고 그니까 러 일단 일단 해보자는 내 의견이야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작해볼게 준비 시작!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! 아유 별론데? 안녕하세요 여정입니다! 아유 별론데? 아 여정입니다 네 아니 오늘은 오늘은 모공 재생술 모공 재생? 모.. 아 모공... 네 두 번째 날! 받으러 오는 날입니다. 자 아무튼 그러면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저 티셔츠 버디버디 그 버디버디 모르는 우리 동명배들 없지? 얼른 접속해. 나한테 전쪽좀 날려줘. 전쪽좀 날려줘 얘들아. 아무튼 올라가 보자. 재생술을 받으러 가봅시다. 응응응응응응응응응. 안 뜨도 되냐고? 안 뜨고 싶돼 원래는 이걸 발랐어야 되는 건데 전에는 내가 트러블이 좀 많아서 모공도 심하고 첫날이어서 피부도 예민하고 그래서 그걸 발랐던 거고 원래는 이거. 이게 정상적인 거 오늘은 그래도 그나마 양반이요 저번에 생각해봐 지금은 그래도 부침개 뒤집어 쓴 사람 같네 응? 저번에는 얼굴 얼굴만 두들겨 맞은 얼굴 피떡대는 사람이었다고 지금은 누워서 토한 사람 같잖아 술 취해서 누워서 토한 사람 오늘은 귀엽게 갈수있겠다집 가자 레츠고 3일째인데 각질이 천천히 서서히 벗겨지고 있습니다 오, 유정아. 어? 너 근육 있어. 나 근육 있다고? 네. 어디? 아니 밥 먹는데 뭐가 자꾸 후두둑 떨어져서. 바꿔야지. 음. 보니까 이번에. 얼른 또 받고 싶네요.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모공을 한번 볼까? 빛에서. 내가 약간 오른쪽이 좀 심하거든 코 쪽이. 이렇게. 확실히, 이런 흉터나 큰 트러블은 아직 안 없어졌거든요. 근데, 잔잔바리들이 다 없어졌어. 자다가 잠깐 깼는데, 피부 상태가 미친 것 같아가지고, 이건 찍어야 될것 같아. 피부 좀 보세요. 갑자기 왜 이러지? 제가 밤낮을 바꾸느라, 어젯밤에는 밤을 샜거든요? 전날에. 밤을 새고 지금 새벽 5시 27분인데 잠을 못 자고 암만 뭘 해도 역시 아이템을 쓰니까 아무것도 안 바른 거거든요? 아이스 얼인데 와우 단 2회 안으로 좀더와 모공이 개선이 되었어요 짠! 이렇게 후기 영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영상에 그 어떤 뭐 효과나 뭐 그런 걸 절대 넣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본 그대로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영상을 찍고 난뒤 저는 몇 개월 좀 2, 3개월이 흘른 뒤인데요. 2, 3개월이 흘른 뒤의 후기라면은 후기라 하면은 음, 일단은 뭐가 잘안 나게 됐고요. 뭐가 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굳이 건들지 않으면은 덧나지 않는다는 피부가 좀 피부 세포가 좀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답을 할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죽을 때는 여정의 여정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